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지금 출근 중이네요. 지금 반납 바로 가고 다시 출근하는 중입니다. 김현진 우린 업무상 오른 채는 관할자원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김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업은 따로 나중에 장업하려만 하십시오. 이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진이었습니다.